만남의 기적 오늘은 만남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셔서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만남의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피아니스트가 꾸민 빨간 머리의 한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음악학교에 들어갈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예야 yeah. 넌 손가락이 너무 작고 굵구나. 피아니스트로선 성공하기 어려운 손이다 차라리 다른 악기로 전공을 바꾸는 게 어떻겠니 지도 교수마다 이구동성으로 소년의 짧고 붉은 손가락을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빨간 머리 소년은 여러 다른 악기들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음악적 열정을 만족시켜줄 만한 마땅한 악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부푼 꿈이 절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느 날 소년은 한 파티 모임에서 분위기를 돕는 반주자로 피아노를 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신사가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신사의 곁에 있던 사람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분은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1887, 1982 선생님이시다 루빈스타인은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계 미국인으로 힘있고 능숙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함께 지닌 쇼팽 음악의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 소녀는 루빈스타인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만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생을 통한 부모와의 만남 이웃과 만남, 친구와의 만남, 수많은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영위하며 또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같은 사실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남으로써 죄악의 길에 들어섰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루를 떠나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타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우정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으며 핍박자 사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만남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남은 그만큼 귀중합니다 만남의 기적은 우리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에 색다른 의미를 더해주며 그 중에서도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다려야 하며 그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남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더 멋진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만남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더 쉽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에서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만나기 전에 상대방을 더잘 알아야 하며 만남 장소와 시간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히 대처하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만남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쌓고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남의 기적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남의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더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만남 장소와 시간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인연은 우리 삶에 큰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찾아 나서며 만남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48년생 맥스킴입니다. 저는 가수 등용시키던 녹음실도 했고 뮤직비디오도 직접 만드는 편집 기술도 맥컴퓨터나 윈도우 컴퓨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0여 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검색에 맥스킴 검색하시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흥겨운 콜라텍 차발의 음악도 143개 종류별로 많이 있으며